저는 지금 춘장도 5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가 산하고 이쪽에가 5가입니다. 양복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춘장도 5가에 나왔습니다. 5가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제인 모이지 호남 대리점입니다. 보텍스 호남 총판 대리점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원단이 어떤 옷이 좋은가. 맞춤 오래 입을 수 있는 원단. 좋은 원단. 이런 원단에 대해서 쭉 물어봐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설명해야 되겠죠. 제가 설명을 한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시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복원단은 호남총판 대리점입니까? 여기가? 예. 맞습니다. 아, 제 이름은 삼성대리점이에요. 아, 삼성대리점에. 이요 그럼 호남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공급을 쌓아 하는구만요. 호남 떠나서 지금은 그 지역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까지도 거운다 다 팔고 있어요. 아, 예지가이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지역판매 했는데 지금은 좀대리점을딴 사람만 음, 지역판매를 넘어서 아무래도 팔수 있어요. 서울이고 지금.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양복점 말고 일반 소비자들이 원단을 고를 때는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됩니까? 야 우리가 제가 원단의 종류를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그 원단에서 원단 성문, 원단에 입었을 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사람에 맞게 원단을 골라드리고 색상은 얼굴과 그 사람 품위에 맞게 원단을 골라줘요. 요즘 겨울 원단으로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어, 지금 유행 자체로 그냥 그 종류별로 있겠지만 가장 좋은 원단부터 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그냥 멤버십 원단이 있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 원단이 있고 마르세 순모가 있고 그 다음에가 VIP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로 좋은 슐레인 원피프까지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주로 양복 한 벌을 이렇게 만드는데 네. 가격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갑니까? 대충 6 0만에서100한 50만원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중... 원단값만요 원단이요? 원단은 보통 9만원대부터 한 45만원, 50만원까지 그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그 원단을 떠가지고 양복점으로 가서 공인만 이렇게 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예그 그러면 일반 뭐... 양복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도 원단을 떠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더 저렴합니까? 안만 해도? 야 색상을, 첫째 색상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수 있고 직접 보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원단이, 그 다음에 그 원단의 가격도 조금은 쌀수 있어요 그럼 원단이 워낙에 수백 가지,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를 때는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사장님이 이렇게 권해주신 원단에서 마음에 드는 원단을 고르면은 굉장히 그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손님한테 권할 때 내가 다음에 옷을 입었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쟤한테 오지 마시라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딱 권했을 때아 제가 자신있게 그 횟수가 제가 4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거절 않고 다음에 계속 오고 있는 손님 쪽입니다 그 사장님은 여기에서 원단을 파시고, 광주에서 공장도 운영하시고, 또 듣기에는 전주에서도 공장을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예. 전주에 처음에는 대리점만 하고 있어서 양복지만 두 종으로 하고 있다가, 이 계시, 이제는 생산에서, 우리는 제일 모직에서 공장을 직접 원단에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에서 맞춤까지 하기 위해서 매장을 한, 80평 되는 매장을 전주에다 세설해서 1층에는 매장을 해서 맞춤을 하고 2층에는 도매를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3층에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어, 양복은 그 젊은층들이 맞춘건니다 요새는 어른들층도 좋지만은 그래도 공약하는 방법이 젊은층들이 공약을 잘해야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무청들이 너무나도 그 가격이나 이런 것에 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그 모든 것을 거기서 뒤지고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따져 좋은 뒤에 우리 집으로 먼저 오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생산하는 데 부터 직접 사입을 해 가지고 모든 원단을 직접 갖고 있다는 것을 인, 내가 이점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코로나 시대에도 떨어지지 않고 작년 같은 때도 너무나도 그자란들이 신용도 내가 보증할 수 있는 내 마음 적으로나 손님의 고객 입장에서 서서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손님을 대할 때 언제나 내 내가 부모다 내가 좋은 어른들 같으면 내가 자식으로 생각해서 최대한의 해드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제한테 신임을 얻고 오는 것 같습니다. 가봉은 옷은 양복은 제가 봤을 때는 양복은 가봉을 잘해야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노하우가 지금 몇년 하셨죠 사장님이? 저는 43년이에요. 아 엄청나십니다. 그러면 손님이 체형만 보면 어깨 같은 것도 뭐찾진 어깬가 안 쳐지는 어가 배가 나왔는가 소매가 긴가 그런 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단을 하시죠 예 고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손님이 그천 념에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은 어떤 옷을+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가 그 사람 체형을 보면 아 스타일을 알수 있다 는래서 그래서 색상과 그것을 딱 보냄기 때문에 손님이 전혀 틀어버리 안 생기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복을. 납품도 하고 원단에 골라가지고 원단의 색도 조치 같다고 하지만은 원단에 갖고 양복에 납품했을 때별 지장을 안 받습니다. 손님의 트러블이 걸렸다. 만에 하나라도 걸렸을 때는 제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전부 상의를 혹시 문제가 걸릴 때는 다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 네.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네. 손님들이 믿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겠네요. 저는 지금까지는 인터뷰나 뭐 선전을허거하고안 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 입에서 입소문 나가지고 지금 맞춤 종에 전문적으로 전주 가게를 하고 있을 때 입소문 나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더구나 그 전에 보단 훨씬 더 했습니다. 그 손님들이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바라고요. 지금 광주에도 지금 공장이 있죠. 네, 그럼 강주 공장에 공장에 가가지고 네. 한번 찍어보고요 네. 전주로 올라가서 네. 그 전주 공장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릴 수 있으면 최대한 양복도 싸게 좋은 원단에 싸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양복을 한벌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격대가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회사하거든요. 사장님을 만나면 훨씬 더 싸고 좋고 오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믿음이 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제가 특히 있는 것은 뭐냐면 전주배장이나 이런 배장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옷을 하면 부모님그 효도하라는 마음 쪽으로 부모님 양복은 특히나 제가 그남기지 않고 해드립니다. 그것이 입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주 매장이나 이런 매장에서 아 지양반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입소문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났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주 매장 같은 것도 특히 특이 체정 체중, 체중 운동을 해가지고 가슴이 넓은 사람들은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걸리는 것은 완전히 제가 아 전주에서는 아 그 집이 초고라라고 입소문 나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이 크거나 5 0 m 인치 그이 넘은 사람들도 다우리로 오고 있습니다. 특이체진들은 일반 기성복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짬밥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한 것 같아요. 짬밥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노하우, 열륜 이런 것은 절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을 믿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영상 작업을 하면서 사장님을 믿고 하시라고 제가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 있으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업종에 떠나서 우리가 그 전라북도 꾸나물만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우류에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해서 전체할 수 있는 일이 이으며할수 있게 할수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저집 하면 경전 나사 아 호남대리던 경전 나사가 아 어디를 가도 신임도로 괜찮은 집아그집 아그 가면 양복과 원단의 마음대로 굴르고양복에 맞췄을 때 특히 신임이 있게 만들어져서 아 입고 가도 와 이게 어디서 했냐 경전에서 했다. 그래서 손님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음? 내가 말하지 않고 손님이 찾아오는 집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제 꿈이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